네, 안녕하세요. 범포이트조조입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요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것들 영상들 꽤 올렸는데 이 모바일 보안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43개의 오픈소스 모바일 보안 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라고 하는 어, 페이지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거. 특히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저도 이제 파이썬으로 된 오픈소스 도구를 중심적으로 어, 보고 있고요. 어, 다른 언어들을 잘 모르니까요. 뭐고 언어로도 최근에 이제 고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되는데 사실 파이썬이 월등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킹이나 이제 보안 쪽으로 할 때도 예 파이썬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공부를 할 때도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링크되어 있는 거. 물론 이게 제 기준이 어떤 링크인지 몰라도 하면 기터브나 뭐 그런 기준으로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기터부에 올라와 있는 어 그런 프로젝트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MOBSF 이거는 어 제가 유튜브에 들도 설치하는 뭐 과정들도 소개를 했었죠. 어, 안드로이드 모바일 취약점인 iOS 모바일 앱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 하나 설치를 해두면 은 여러분들이 정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 물론 이제 동적 분석을 구성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렇게 정적 분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동화 분석 도구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요 그냥 하나 구성을 해놓는 것이 좋아요. 시스템이 다 구성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모바일 취약점 분석 중심으로 할때 여러분들이 요것을 활용하시면 어, 좋고요 그 다음에 AWS MSTG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AWS 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AWS P 모바일 시 i 트 테스팅 가이드 라고 하는 어,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예요 가이드인데 어, 우리는 이제 AWS P 라고 한다면 은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를 AWS TOP10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AWS 모바일 TOP10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진 이제 테스팅 가이드인데 이거보다 어, 더 좋은 게 없어요. 국내에 어떤 저서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다른 가이드를 보더라도 이것을 어, 이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깃허브에 링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열면 되는데. 어, 이쪽에 있던 링크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복사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GitHub 쪽으로 가시면 은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을 분석하면 좋을지 그런 여러가지 항목들 그 다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책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글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 제가 현재 여기는 이제 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WS MSTG 라고 하는 가이드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제 도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RMS, Runtime Mobile Security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하고 프리다하고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저희가 프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런, 어, 스크립트 기반의 후킹 프로그램인데, 이 프리다 같은 경우에가 앱 취약점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앱 취약점 분석뿐만 아니고, 윈도우즈 그런 취약점 분석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정말 요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도 프리다를 활용한 웹 모이킹 과정을 별도로 이제 과정들을 개설했던 이유이고요 이 프리다의 기반으로 뭔가 좀더 더 자동화 분석할 수 있는 것그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rms 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유튜브네요 유튜브하 링크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 UI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안보이시죠 그래서 뭐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동적분석 앞에서 어, 이 MOBSF 요거 같은 경우 동적분석하고 이 프리다를 활용한 동적분석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어, 이거 같이 활용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RMS 라고 하는 이 환경도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MOBS로 환경을 구축해서 얘는 정적 분석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프리다라고 하는 어, 후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동적 분석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 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요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설치를하면은다 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훨씬 더큰 개념. 네, 그래서 요게 많은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해요. 이거 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단으로 예, 상단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오픈 소스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검색을 해시면은 보안과 관련된 또 오픈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고 제가 좀 많이 활용했던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요 특히 이제 X64 DBG 같은 거 제일 많이 사용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MITM Prox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RP 공격이나 그런 것들 할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최근 AIP, SQLT 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핀테크 같은 경우나 그다음 데이터마인 같은 거할때 거기 관련된 그런 보안을 점검을 할때 요거 같은 경우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석 도구 할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사용을 하고 있쭉 사용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공부하던 어떤 걸 공부하던 지금 오픈 소스가 너무 잘돼 있어서 사실 상용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실무에서도 오픈 소스 도구에 대한 활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용 도구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오픈 도구를 이제 관리 측면에서 좀 사용하기도 힘들긴 하는데 이런 분석 도구나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사실 오픈 도구만을 이용해서도 강의를 몇개 정도 만들어 낼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직접 실습하는 게더 좋겠죠 예,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서 또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반복론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